점선이 조금 귀찮은 면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래거부터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 모양이랑 이런거는 간단하죠? 선택해주시고, 두께는 적당히 두꺼운 두께로 해주시고, 파선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홈탭에 서식 복사로 클릭만 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됐죠. 위치, <웃음> 위치는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아래에도 만들면 되는데 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꺾인 화살표로 해 보겠습니다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고 다시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드래그 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께도 조금 두껍게 하고 파선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뭐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점선이 실선으로 나온 게 조금 보기 싫고 여기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조금 키워줘서 문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이젠 여기를 보면 여기랑 안 맞으니까 여기도 조정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맞출때 손으로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좀못 견뎌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 모양이랑 <웃음> 오른쪽에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게 불편하면 상단에 삽입, 도형, 자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자유형을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네. <웃음>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s h i 를 눌러서 정해진 각도로 움직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esc 를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삽입 도형 이번엔 선으로 하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에서 직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웃음> 이제 클릭해서 홈 탭에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 해 주시고 클릭 클릭 하시면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제는 여기만 하살표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하살표는 잘 바꾸실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살표 머리 라고 있죠 화살표 머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고 모양은 채워진 삼각형을 하겠습니다. 꼬리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실선으로 바꾸고 꼬리모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쪽 다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